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소 보자. 연마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후 네, 최고, 최고, 최고, 최고예요. 네. 어, 오늘은 벌써 13번째 영상이 되겠고요. 저의 네 미소 연주 듣는 방법 중에 하나. 첫 번째, 미소 지면서 듣는다. 두 번째, 눈을 감고 듣는다. 세 번째, 눈을 감고 미소 지면서 듣는다. 네 번째,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눈을 감고 힐링곡으로 연주해 드릴까 합니다 자 눈을 감고 들으시니까 이렇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칠 거예요 네, 자 그러면 네 여마미소 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